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스타넷 토크가 지난번에 그, 어, 이제까지 리브라 코인이 획득이 어렵고, KYC를 진행하는데 좀 많이 지쳐있는 분들을 위해서, 보편적인 KYC를 얻을 수 있는 리브라 출석체크 개념을 도입한다. 라고 이제 12월 초에 이제 공지를 하고 나서 오늘 그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이와 같이 업데이트 하라고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 드로우 파워업이랑 리브라 추첨, 요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이 리브라 추석 체크 개념이 이렇게, 여기 생겼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티켓 밸런스에, 어, 리브라 코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199개, 아, 199라고 돼있는데 이제 한장 얻었으니까, 200개의 티켓이 필요하다. 한 개의 리브라 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거를 추석 체크를 하니 요렇게 해당 날짜에 음영이 동그라미가 쳐지고 클램 히스토리에 보면 한 장을 얻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클램 주기도 2시간에 한 번씩 이제, 주, 어, 이제 획득하는 방식이라 하루에 두 장을 얻을 수가 있죠 어, 근데 이한 개의 리브라코인 얻기 위해서 200개인데 지금은 커뮤니티 유저가 440만명으로 어, 11월 29일날 기준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고 또 조만간 또또 또 추가적인 또그 커뮤니티 인원을 또 발표를 하겠죠 어, 400만명대 기준에서 보면 200장인데 나중에 500만명대로 넘어가게 되면 250장이 필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어, 3개월 정도 3. 몇 개월 정도 걸리는데 250장을 얻기 위해서는 4점 몇 개월 정도, 1개월 정도가 추가로 좀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자, 어찌보면 참 스타네트워크가 머리를 좀잘 쓰긴 한것 같아요. 이 광고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죠? 어, 일단은 우리가 그 로켓을 눌러가지고 그, 일단 광고를 한번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럭키드로 파워업을 통해서 한번을 또 보죠. 그 다음 리브라 추첨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곱하기 이건 주기가 12시간에 한 번씩인가 요것도 그러니까 2회 자 요것도 새로 생겼으니까 곱하기 2회 자 하루에 1인당 광고를 봐야 하는 횟수가 7회로 증가가 되는 셈입니다 자참어참 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대가를 되게 잘쓴 거다 라고 이렇게 막말로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자, 이 리브라 코인, 어, 어, 획득을 해도 과연 이득이 될지, 안 될지는, 어, 예, 나중에 추가 좋은 공지를 좀, 어, 줘야, 어, 그런 가치가 생기겠죠. 예, 일단, 요런 업데이트가 생겼다는 거,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